뭐야? 따르따 뭘... 이거 곰팡이 핀거 아니죠? 뭐죠 이게? 아 치킨 좋아하죠? 짱 좋아해요 주로 허니콤보랑 프링클 양념치킨은 한식이래요 양념치킨에 아버님이 있죠 응. 한국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처음에 놀람 많았어요 어떻게 양념치킨이 한식이지? 내진 인정하는 분위기죠 보라색이요? 좋아해요 뭐라... 그래서 머리카락도 보라색이에요 부어치킨이네요. 와, 부어치킨 아세요? 저 몰라요. 저희 동네에 부어치킨 있었는데 이게 싸기로 유명해요. 고등학교 때 항상 이 앞을 지나가면 김밥 천국과 부어치킨 있었어요. 둘 중에 뭐를 고를까 하다가 한 명이 푸어 해요. 그러면 한 명이 치킨. 한 명도 푸어 치킨. 부엌치킨 하면서 이제 비트박스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어치킨으로갔다녀 아 <웃음> 원래 부어치킨그부엉이눈 달린 그 치킨이 부어치킨인데부어치킨이 리뉴얼 했나봐요. 리뉴얼하면서 부엉이눈두 개가 이 o 여기 가있고 B랑 r 이 붙었어요. B, R. 발랄하게 산뜻하게 부어치킨뜯어봅시다 뭐야? 따라따... 뭘? 이 곰팡이 핀거 아니죠? 보라색이에요 치킨이. 무슨 치킨일까요? 바이올렛 치킨입니다. 예? 바이올렛이 뭘까? 바주색. 그렇지.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치킨이 보라색이에요. 이건 치킨이 아니라 약간 오징어 튀김 같아요. 자 이거 색이 뭐, 제 머리색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완전 완전 똑같아요. 네. 와 완전 똑같아요. 귀걸이 하면 잘 어울리겠다, 야. 내내 치킨이야난 내내 치킨은 포테이토 짜용이라 해서 외지감자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음. 여기는 고구마가 들어있네요. 치킨에 고구마 들어간 건 처음 봐요. 팬더에 고구마는 그냥 고구마다. 보어 치킨이 리뉴얼되면서 대표되는 컬러가 보라색이래요. 근데 맛을 보니까 왜 보라색인지 모르겠어요. 아무 맛안 나요. 미니스토어에 파는 치킨이랑 똑같아요. 보라색이면 좀 고구마 맛 이런 거날것 같잖아요. 안 나요. 하도 안 나는데요? 그냥 치킨 텐더 맛이에요. 부드러운 살도 아니고 매콤한 치킨 텐더 아니고 그냥 느끼한 치킨 텐더 맛.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진짜로. 치킨 텐자치고도 되게 목막혀. 색도 식욕을 돋고는 색깔이 아니라서 맛이 있으면 이 색이 있는 게 매력 포인트가 되겠지만 맛도 색다르지 않아서 별로 리뷰할 게 없어. 맞아, 리뷰할 게 없습니다. 얼마야, 이거?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건 스몰이랍니다. 4,900원이에요. 4,900원? 오, 안 사먹어. <웃음> 가성비는 괜찮은데? 차라리 피자집에서 이렇게 사이드 메뉴로 파는 거는 굉장히 좋다 생각해요 저안 먹고요 이런 간소한 치킨은 껍질에 매콤한 소스가 있어야 안 물리고 계속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서 지금 하나 먹었는데 벌써 물려요 그리고 치킨에 치킨이 얼마 없어요 튀김이에요 보라 튀김 닭껍질 튀김 아니에요? 이제? 고구마 맛있네요 이 고구마 괜찮아요 한경만먹으 괜찮은데 소스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았 근데 이게 막 아주 맛없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대신 그냥 KFC 가서 치킨텐도 먹으면 돼 그게 훨씬 맛있어요 롯데리아 가서 화이어 윙을 먹을 것 같아요 같은 가격을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스톱이나 분식집 가서 4,900원치 콜밥 사 먹습니다 먹을만해요 에 맛없진 않아요 근데 굳이 이걸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라색이 되게 빡쳐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간식을 책임졌던 이 부어 치킨 리뉴얼 된거 정말 축하드리지만 다시 조금 리뉴얼 되서 나오시면 어떨까 마케팅 열심히 하려고 만든 메뉴 같아요. 보통 이거는 아 신기하다 하면서 한번 시켜먹고 이제 부어 치킨 맛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오리지널 시켜 먹으라는 그 연계성 상품 하나도 안 똑똑해요. 전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앞으로 부어 치킨 안 먹을 거예요. <웃음> 자 부어 치킨 리뷰하기 <웃음> 대실망 대실망입니다. 네. 족발 먹자 <웃음>